s p e c i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겠죠. <웃음> 아가 너무 너무 답 <웃음> double kill. 저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발을 두군데 걸쳐 놓는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걸 시작하면 솔직히 말하면 스포를 아예 못하게 될까봐 저는 지금 일단 시도를 조금 머뭇거리는 중이야 사실 왜냐면 한곳에 올인하는걸 좋아해가지고 몰두하는걸 하지만 지금 일단 스포도 열심히 하고 할 때는 나중에 여러가지 한번 또 시간 될때 마다 해보면 좋 겠죠？중 밀어넣었 네. 예. 아, 이게 <웃음> 나이스 맞아요 뭐 하려면 한놈을 파야돼 너도 그런걸 좋아하고 그래야 효율이 생겨요 진짜 뭐 이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면은안 늘어 제가 그래서 게임같은거 뭐하나 꽂히면은 진짜 그것만 죽으라 파거든요 배그 처음 배울 때도 저 혼자서 진짜 그때 언제야 주말이면 무조건 밤새고 그냥 성질 성질이 이거를 해내야지 멈추는 스타일이라서 성격이 좀 그랬어요 그런거 좀 희한하게 그래서 옛날에 피파 할 때도 그 티어가 있거든요 순위경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미프로 프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설까지 해갖고 있는데 전설 한번 찍어 보겠다고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진짜 계속 해가지고 그냥 전설 C 한번 찍고 찍으니까 또 목적 달성했다 해서 이제 또 다른 거 하고 어, 다진 형님도 배가 독학이시구나 이제 돌아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멀티테스킹이 안 돼서요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만 저 옛날에 진짜 유튜브 보면서 진짜 열심히 했야돼 배그 배그가 그래서 맵도 일부러 처음에 좀다 외우려고 거의 지형지물 파악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일단 처음에 일단 대도시 있죠 계속 전투 해갖고 싸우려고 몇백 번씩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을 때, 아, 이거 왜 죽었지? 계속 복귀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늘더라고요. 울통. 아이고, 이걸. 울통이었는데? 까비. 아, 악용하세요. 그분이네. 클랜이 딱 그것이네. 그렇게 한번 내가 아예 모르던 상태에서 이제 실력을, 실력이 올라왔다라는 느낌 을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임은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이 돼. 이렇게 하면 느는 거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이 게임을 내가 모르니까. 다만 이제 그 시간이 줄어들겠죠? 아이고 또 포기, 또 포기 주고 싶대. 한번 딱 고점 찍어보면은 한번 딱 찍어본 사람. 이제 다른 거할때그 집념이랑 그런 게 있으니까 찍기가 좀 수월하죠. 대신 똑같이 노력은 해야 되고,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군이승리하니아 아, 이거 2제킬되려나 카베 일반전솔로요? 일반 일반 게임? 그냥 평균 치는거는 그냥 뭐 일반 게임이면 그래도 한 300은 쳐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 다 잘하니까 평균은 일반 솔로면 은 그냥 뭐 보드 없다 가정하고 배그 요새 근데 핵만다 캐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스포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그에 지금 핵이 너무 많아서 아. 맞아요. 선택까지 좀 해야 돼. 삼성 오너 마인드. 아, 가만히 있다 가킬못 하겠다. 잠깐만. 울벤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쌍일님 안녕하세요. 호호 포트리스 금별 오랜만이네요 금별 자 한번 더 프레이 근데 솔직히 다른 새로운 게임에 이제 말이 아쉽지 사실 시간을 좀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걸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힘든 거죠 뭐 진짜 재밌는 게임이면 내가 알아서 게 많이 하, 하니까 늘 텐데 울벤 누가 동수가 보나 자꾸 울벤을일턴 누구야? 타토 형님이시구나 까꿍 와저 거의 메이웨더야 숄더롤로 그냥 총알 다 피해버리네 쳐버리네 그냥 방금 봤어요? 저 맞춘 줄 알았는데 살짝 핀나간데 어깨로 총알 팍 쳐버리네 그냥 메이웨더도 실제 메이웨더도 총알은 숄더를 못할듯 끄스님 하이 어서하요 뭐, 오늘 게임하는거 안 하는 기가 뭐고? 내 네, 지금 미션중이야 오늘 뭐 금요일에 오신다는 분 거의 뭐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어쩔 수 없구만 저는 빨리 미션 깨고 싶거든요.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안 도와주시네. 이총 이쁘다. 이게 그거였나? 화이트 크로우. 그니까 자꾸 스,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우리 편이 참 잘하시면, 아, 이거 잘한다, 잘하신다, 칭찬해야 되는데. 제가 킬할 게 없어지니까. 어? 아, 설마 들으셨나? 경찰복 안 되는 방은 경찰복이 안 되는 방이죠 <웃음> 아 그냥 방장이 뭐 경찰복이 상태로 있을 때뭐잘안 맞나? 아니면은 경찰복이 있는, 있는 분들이 초보가 많아서 또는 경찰복 장이 이제 핵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왜냐 핵쟁이들은 아이디를 새로 만들죠 그러면 계급이 낮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입고 있는 게 경찰복이겠죠. 그래서 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는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웃음> 아, 내가 너무 너무 답... 다... <웃음> 너무... 다쪼스러 네. 어, 아, 아, 너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쪼서 먹었네. 자, 과연 공격 시킬 마음 됩니다. 아가스값 무서워도 보일랑 켜야죠. 발시로만 안 되지. 아니면 전기장판? 전기장판에 딱 뜨뜻하게. 아, 아 별이 내가 가는 길에. 꽃이 챙겨줬다좀 나와 줘기서아무도 없노 혼자 몇분이나 몇초동안 싸워노 아 잡았어야 된데 20만원이요 아니 안그래도 가스값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20만원 너무 비싼데 그건 뭐가 문제가 어. 아, 까비, 네, 어,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다그네님, 안녕하세요. 허니 아빠님, 만나세요 어, 허니님도 배그 하시는구나. 사, 원래 300원 나오는데 20만원 나왔다. 그거는 뭔가 좀, 음모가 있는데? 저는 진짜 하루 종일 틀어도 한 5만원 나오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원룸이긴 해서 그러지만. 여기는 공룡건물이라서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방음은 잘 안되지만 좋은점은 에어컨 난방 이게 이제 하루종일 틀어도 싸요 여름때 에어컨 아무리 세게 틀어도 한 맥시멈 4만원대 거의? 진짜 싸요 Okay.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쵸 이러다가 나중에 이사가서 갑자기 전기세랑 난방비 폭탄 맞을 것 같은데 아반응만 잘되면 고향은 저 부산입니다 형님. 저 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면 출생 서면 출생 거쳐간 곳은 강원도 원주, 밀양, 부산 다시 강원도 원주라고 저기 그 완전 산조가 아니고 서울이랑 꽤 가까운 동네에요 하나는 잡으세요 아 이거를 근데 가기 전에 가, 가긴 했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진짜요 별리? 공통점 있으시네. 저희 뒷근처가 원주에 있을 때 미군부대라서 그 당시에 저희 공무부가 그 태권도 하셨어가지고 미군부대 출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막, 막 무서운 외국인들 있고 막그 그 외국인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 25센트 딱 오락실 가 가지고 25센트 넣고 게임하고 미제 초콜릿 막미제사탕 같은 거 개꿀이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뒤에 아, 올줄 알았는데 이거 반이 나네 아 사투리가 구수하다고요 제가 사실 요새 느끼는 게 방송 초반에는 좀 일부러 좀 서비스직에도 있고 해가지고 표준말을 좀 많이 쓰려 했거든요 서울말 표준말을 쓰려 했는데 그냥 한 번씩 좀 사투리 섞어서 쓰는 게괜찮더라고요 네. 아, 아니요, 저 아마추어입니다.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난다요 난다요 느낌이 난다요 저만 말이야 오케이 성공 아, 아, 아, 아, 잘다 성공! 아 나이스 자 일단 마음 편하게 성공 나이스 나이스 일단 성공 30개 가자 보길래 아까 게만 다 나가셨네 나 있다 셔으니까습니다 와, 폭도질폭같다 중반, 중반, 아, 이번 판다 아, 아, 아깝네. 아, 5만 원 이미 선입금 받았어요. 선입금, 저기 험프리 형님. EID 주인분께서 주현이 주인 님께서 이미 선입금 주셨습니다. 한 판에 4 0킬시에 100만 원이라고요? 예?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죄송하지만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어, 아카르 님, 아니요. 의심하는 건 아닌데 제가 먹티를 한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예. 일단 죄송하겠습니다. 와, 우리 영재 아, 님 역시 저 진짜 열정적으로 사블을 하시네. 하긴. 당연하죠. 상대할 땐 가차 없어야 돼. 일단 미션 성공.